너기도게하이것니까콕번더보보는 애들 더 보기. 한번더 보기. 한한번더 보기. 더 보기. 한리더 보기. 한더 보기. 더 보기. 한번더 보기. 한번더 보기. 나 빵제 케미 야시장이라는 곳에 내 몸을 잠기고 있어. 오. 토바이가 진짜 너무 많아. 쿠미야 푸드 아이스크림. 거 나 아, 한번 둘러봅시다. 우와. 아 이런 게 바로 그구나. 그럼 오늘 미션 한 가지 중에. 서로한테 어울리는, 어울리는 의상. 너한테 어울림 많은 건 해줄게.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건가? <웃음> 다 있어요. 없는 게 없네. 야, 너도 형한테 어울릴만한 영상까지 찾아봐. 뭐해 뭐하세요? 뭐하세요? 이거, 어 이거 내. 나나나 이런 거, 나 이런 거. 이런 거. 아니야, 나 진짜 멋있는. 어여. 야나 나 이거. 이거, 아 이건 아니야. 이거 세트란 말이야. 이거 입고 자면 되잖아. 나도 작지 않냐? 아, 이거 가지이 주앱 사이즈 라지. 이거 이거 이거 e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저 까마 셨지아여자토 아니야? 여자토 정말 역시 쇼핑은 쉬운 게 아닌 거 같아 쇼핑이 맞아. 어려워 저저저저저저 저, 저, 저, 저, 저. 그, 저 과일 먹고 싶어요 과일요? 베트남은 또 과일이지 열대과일 어렵다 쇼핑이 진짜 어려워 러스, 여기 에 저랑 파이 어울리는 옷이 없네. 없네요, 맞죠? 네, 없어 저는 다 필요 없고 과일 먹고 싶어요 <웃음> 이런 거 저희 부모님이 사드는면 좋을 것 같아요. 베트남 왔는데 주님은 선물사물좋아지지 않을까요? 어떻게 연요이렇게 되게 실용품이 있다고요. 제가 좀 과일 먹을래요? 과일 먹고 싶어? 네. 그럼 과일을 먹어볼래? 여기서? 네. 두리안! 아, 아, 네, 네. 어? 어때요? 다른 데가 없지? 아 아까 그 저기인가 봐요. 두리안, 어, 두리안, 두리안. 두리안 어딨어? 근데 네. 여기... 저는 저기 서 앉아서 먹고 싶어요. 제가 두리안을 먹을 곳은 이곳이에요. 두리안을 좋아하는구나. 저게 둘이 아니야? Have o How much is it? One 잘라서 달라 그래? 잘라줘. 어. 이게 냄새가 심해서 후틴에는 원래 못 가지고 들어. 둘이 아니? 냄새가 심한데 맛은 있어? 맛 있어요. 형한 한 입만 먹어봐요. 쇼핑하려고 하니까 막상 할게 너무 많아. 그리고 막 너무 위험했어요 오토바이 많아서 현준이 다시할까봐 되게 안 좋아. 뭐 먹고 싶어? 아, 다 좋아요. 형이 먹고 싶어? 근데 또 내가 시키면 네또 싫다? 할거야 아닌데? 음, 아 근데 그러면 우리 또 미심 못 하고 사는 거야? 야자 둘이 한 아까 20만 동이 넘었는데 이런 거. 이건 원래 명품 과일이래. 아, 진짜. 음... 냄새좋아해 잘... 냄새는 고약한데, 이게 맛은. 맛을... 음... 치 어쨌든 일단은 뭐, 치즈피자랑 어. 파스타 아니 뭐, 리조또 같은 느낌? 크림. 빠르구나, 너무. 야, 비싸. 이 h i g h n 죠 아, 아. 치즈 봐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이느즈 치즈, 치즈, 치느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이즈 치즈, 치느 치즈, 있었는데 음. 음. 잘했지? 깎을 땐 말이죠 쥐고 빠지고 잘해야 돼 처음엔 깎아달라면안 깎아도 너 못하잖아 어, 저 아까 못 봤어요? 일안 깎아주려고 하니까 살짝 다른 데로 바람 틀려고 하는데 하면... 어! 잘,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뭐가 뭐가 맛있는 음료수야? 그 뭐가 뭐가 뭐가 음료수가 아니야 에너지드가뭐 이거. 아 진짜? 카페.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 뭐가